연습량이라는 이 제목으로 원회를 받습니다. 간첩시다 연습량.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묘사를 했어요. 또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운동선수와 비교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떤 선수가 운동선수냐? 말 그대로 철저하게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 목적과 목표가 뭐죠 주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 근데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나를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살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는 종목에 따라서 다양한 그 훈련 방법이 있는데 복싱선수 같은 경우는 급수가 다 있습니다 몸무게에 맞춰서 자기가 무슨 급이다 65kg 나간다 70kg 나간다 뭐 40kg 난다 30kg 아, 30kg는 없죠 50kg 60kg 그 키로수에 따라서 자기가 속해야만 하는 그런 급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급수에 최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강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챔피언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챔피언 됐다 할지라도 챔피언 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돈을 누군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운동 선수들이 특히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지 해가지고 떨거지들이 붙어서 거짓말을 하고 사업하자. 이것이 잘 된다. 저것이 잘 된다. 살살 홀려가면서 그걸 다 빼먹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로 인생을 탕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권투 선수들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있지만 전혀 다른 외, 그 외, 외적인 외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고 성경보고 영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외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넘어진다든지 금전적인 문제에서 이성관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간에 부부간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혼을 얻는 원리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영혼을 더 많이 얻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운동선수로 비유했어요 이런 운동선수가 되기 전에 바울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한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시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생기는 보상을 바라고 하다가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를, 우리를 기절시킬 정도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주인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요 못 받으면 주님 나라에서 받지 뭐 그것까지 거뭐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식이 다 말아먹을 수 있고요 부자가 막뭐 3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1대째 2대째 다 끝나버리시겠어요 자 바울이 오늘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성경 지식을 드러내지 않는다니까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바리신 중에 바리세인이고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이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민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민 사람은 자유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면서도 어떤 질서 체계가 있다면 질서 체계를 존중할 줄 알고 할렐루야 질서 속에 들어가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 체계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요 몸에 그렇게 배어있고 내가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체계 있고 자유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연습량에서 결정이 되어야 돼요 엄청난 양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은 하루 종일 줄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시간만 하면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라이트 훅, 리프트 그리고 두드려 맞아도 상대방보다 안 쓰러져야 돼요 맞아도 상대방보다 더 질려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도대체 같이 싸움하면서,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여러분, 영적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온 것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귀신들이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마귀가, 이놈의 새이 인간은 솔직 어떻게, 그냥,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 딱 쓰러졌는데, 이당이라거나면 불불불 떨고, 사역안 해버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 없는 그런 사역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야 바울 보세요 바다의 위험 강의의 위험 도족의 도족 위험 도둑 민족 동족의 위험 잠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열두 지자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 심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습량이 많아지는가? 두드러 맞는 거예요. 시험이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배신, 누가 나를 배신한다? 배신 당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배신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신을 안 달라고 무진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배신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올모나 족쇄에 채워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에 전혀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많은 영적 체험들이 바울의 신앙을 증명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쉬 오면 오면 올수록 내가 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했다 아왜라 그러지 뭐 수준이 비슷하면 뒤를 캐고 다니고 누가 말했냐 이러지만 꼭 오해가 안 풀려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그냥 상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면 그냥 상이 아니라니까 상 받을 길을 하니까 상을 받 상을 받는 거지 상 받을 길을안 하는데 상 받을 것이다 아니요 벼랑 맞질걸자 결국에는 뭐예요 운동선수는 연습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시합에 나가서 딱 뛰어보면 알아요 이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왜 내가 연습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우리나라에 홍수환 선수 있죠? 사전 5기. 4번 쓰러지고 5번째 일어나서 옛날에 그 파나마에 가가지고 별명이 지옥에서 온 선수라는 별명. 그런 선수하고. 이 u 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카라스키아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카라세키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는데. 네 번을 다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평소에 작전이 안 먹혀 들어간 거야 내 작전은 이렇게 저 펀치가 굉장히 세니까 저선수는 피하고 피하고 판정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벌써부터 막 다운을 다니고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또 때리고 또 쓰러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안돼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신. 그래 어차피 나는 틀렸어 판정으로는 틀렸어 너같이 강펀치를 내고 무슨 소리냐 그렇게 그래 니네 죽고 나 죽자 나는 쓰러져도 한번 더 물고 죽는다 그러니까 펀치가 강도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데 네번 나가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번쩍하면서 또 쓰러지고 번쩍하면 또 쓰러지고 다섯 번째 일어나가지고 좋아 때려! 괴피듯이 자기도 그냥 막고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강해지니까 자기 몸에서 어떤 타이밍이 만들어져서 상대방의 펀치를 보다 온몸으로 때리는 그 타이밍이 만들어져서 상대방을 케우시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기다리고 있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민국 만세다. 이런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거 하나로 떠버린 거야. 그거 하나로. 어떤 타이밍이 있고 점프하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네. 그 선수가 또 멕시코의 자모라 선수하고 복싱을 하는데 한번붙고두번붙고 그러면 케어패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펀치력을 기르느냐 어차피 당신은 내 상대가 아니니까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해다 도끼질 예. 도끼질을 장작패기 한번 내리 찍으면 장작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순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해요 임팩트 한번 내리 찍을 때 장작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장작패기를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상대방도 은혜를 끼치고 나도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이 흔들린지 아는 손에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하면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 노하우가 있잖아요.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론 원리는 나와 있지만 복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자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쭉 사자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해야 살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 살아남으려면 이거 해야 돼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그해야돼 근데 성경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표현은, 내가 이것의 전문가다. 내가 이것을 평생에 연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 사람이 어떤 현장에, 어떤 상황에 취했는지 알고,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열정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까지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신천지에서 그런 짓을 해요 지금. 근데 신천지의 뿌리는 뭐예요? 그계게그괴게 거짓말, 속임수 개체,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가 있는 다름질이 참 중요하다 연습량으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의 연습량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날마다 받고 불 속에서 있는 게 연습량이야 불이 약해지거나 기도가 약해지거나 용성이 약해지면 팍! 와서또 또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넘어졌다가 시합에서, 시합에서 박살이 납니다 또 정신 차리고 자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지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웃도록 이와 같이 바람질하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목표는 뭐냐 상 없는 목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을 얻을까? 아니야 두드려 맞을 거야 친망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오늘도 다른 일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염습량 염습량을 채워야 된다 염습량 내가 우리 교회의 보로다 내가 우리 가정의 보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자신의 목표가 그거예요 매일매일 목표는 목적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표는 매일매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목표를 좀 분명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수는 시합할 때가 가장 편하대요 연습할 때보다 시합할 때가 제일 편하대요 왜? 시합을 위해서 연습을 했으니까 시합은 연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승한다고 합니다 연습량이 많으면 많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실패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 안할 수가 없죠 목표를 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 일을 할때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저는 이번에 한 14일 격리하면서 격리 안 하면 일상이 참 좋게 느껴지겠는데, 아무것도 아닌지만, 격리를 딱 한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 일상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말하고, 이웃 간에 말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질병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선거는 오늘 선거했잖아요 어제 이제 선거했잖아요 선거인데 전 세계 매스컴에서 집중해서 한국을 보도해요 바이러스 걸릴까봐 올림픽도 뒤로 연기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한국만큼은 바이러스가 넘치고 넘치는데도 한국은 선고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냐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다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막 우리나라 국익 자기 나라 국익을 올리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렇게막 올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어떻든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별로 잘한 거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그 장관도 그 여자 장관님 나와 가지고 말이야요 영어 잘하지 핵심을 정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장관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 장관보다도 어떻게 실무 현장에서 날마다 과로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그분도 그 여자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을 총리로 빌려달라고 그런대요 우리나라 좀 빌려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보 이거는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니까 정치를 잘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불교 믿으니까 불교인이 대통령 하면 안 된다 다 가진. 거짓말에 다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다 경험해 봤어요. 부정선거 경험해 보고 여러분 오늘 대통령이 나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다. 핍박 안 당한 사람이 핍박 당한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또장모님이 대통령이었다. 거기에 또 억울하게 눈명쓴사람도또 있었을 거예요. 캐틀릭 교인이 대통령이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민주주의 세력이 또 정권 잡았다.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이 또 있을 거야. 보수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보수주의가 또 정권 잡았다. 그럼 또 민주주의 어,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이든 똑같아 기독교인이나 불리교인이나 정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가족 국민들이 편안하고. 신앙생활하기에 은혜스럽고 좋은 그런 분위기면 더 이상 욕심뿌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기 정치색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왼쪽으로 갈수 있고 그래요 우리 몸도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잖아요 충신 잡잖아요 다리도 오른쪽 다리가 있고 왼쪽 다리가 있고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해요 다양한 부분에서 다필요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것을 이제 나누, 한번 나누기 시작하면 나라 절단납니다 나라 절단나 우리나라 인구수 자꾸 줄잖아요 군에 간 청년들이 자꾸 줄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휴전선을 지킬 만한 병력이 또다빼 버리고 일부러 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해? 누가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북쪽에 비해서 경제력이 강하니까, 글로벌 호크라든지 최신식 무기를 다 들여와가지고, 그거 한대면 북한 전역을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무기가 어떻게, 새로운 무기로 자꾸 바뀌어져요. 스텔스 폭격기도 막, 막 들어와, 이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두려운게, 한국에 있는 무기가 두려운게, 무서운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이제. 붙었다 그러면, 다 부셔버려야지. 북한 주민들이 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북한 동포로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과 악군을 분리해야 돼요 오늘 운동선수 입장에서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 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와 싸움에요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을 내가 버림을 당할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꽃인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체만이지 험 삼정체로도 갔다 왔지 복음을 변정 잘하지 열정도 있지 웬만한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으로 보지도 않아요 웬만큼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당해도 그걸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당연하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건 하나님의 상반는 원리야. 상반는 원리 할렐루야. 상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자기절제, 자기절제 입에서 나오 절제 말이 좀 나쁜 말이라면 해서는 안 돼. 내가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겸손하자 철저하자 오직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여라도 내가 자기가 복음을 잘못 전하다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영혼을 건지는 원리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둬서 내가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있는 사람 막 율법 율법 막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한마디 딱 하는 거 그런 스타일 또막못 배웠어 그럼 다들 막 나도 못 배웠다고 또 칠삭동에 팔삭동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들 나는 이렇습니다 나도 만삭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막 낮게, 자기를 더 수준 낮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아, 이런 사람이 천국에 상받지, 누가 상받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막 주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영혼을 상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남에게 아무리 전도를 많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능력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받고 구원받고 다 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능력이 임하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서 자기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양면성 두가지예성 아무리 형통해도 이 형통 때문에 내가 타락하면 형통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이 복을 향해서 복 달라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주시지만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축복 때문에 내가 타락한다면 나는 이 축복을 안 받는 것이 낫다 축복을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문화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문화를 더 적응하는 원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를 사도방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혼을 얻는 원리 회복하는 원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서 주님의 상이 준비된 주님의 상이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잘 달려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철야기도 이 연습량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운반하는 육체를 주시고 영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